봄이지만 추운 우카이도 그리고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이레노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레노입니다 가이도와는 달리 도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네요. 하이 도 처음 이사한 레노는 뭔가 도움이 되려고 온 소매를 걷어보지만. 아어 아, ッド가 이렇게 이사는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네요 신입생을 동아리에 유치하기 위한 선배들의 홍보가 치열하고 그리고 지루한 입학식이 끝나고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집니다. 高校と自主校だったので、この環境は嬉しいです。大阪生まれで3年前に東京に引っ越してきました。その際、中野区高等学校、以上。東京都東京都ディオンるチャレ北海道川出身です。性格は明るい方だと思います。 <웃음> 네, <웃음> <람에 웃음> 라고 말하는 이레노 포행을受 이유. 질문의 순간 당황한 이래노. ですね뭐 여러, 환경, 죄송합니다. 습니다 네. 자전거를 타고 봄바람을 마시며 도쿄의 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. 그러다 한 가게에서 길을 물어보는 미레모 아, 다 왼쪽. 왼쪽. 감사합니다. 그렇게 도착한 무사 신호도 서점.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서 점을 살펴봅니다. 그리고 책한 권을 구입한 이레노는 공원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. 갑자기 책을 읽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니레노. 그 이유는 바로 옆자리의 커플 때문이었네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ま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이렇게낚시동아리에 가입한 이레노이네요 친구를 쳐다보는 이레노 외면하는 친구 에 다음날 서점에 다시 방문합니다. 이때 서점 아르바이트 남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니레노 옆으로 오는데 살짝 당황한 니레노. 1년 전 짝사랑하던 선배가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홋카이도를 떠난 상태입니다. 와ってしまった니 앞으로 못 본다는 생각에 선배의 사물함 이름표를 슬쩍하는 니레노입니다. 선배는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. した。私は国木田独歩の武蔵野を読んだ。難しくてよくからなかったが以来武蔵野という場所、武蔵野という地名が私の中の重要なキーワードになっ武蔵野。武蔵野。 <목소리를 배달> <목소리도> <목소리를 배달> 어느 날 도쿄에 놀러갔던 후배가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. 私の노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안 하던 공부에 매진하는 이레노입니다. 남은 반토시의 고등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사시노니바다いらっしゃいませ。あの 죄송ませ이この本 <PTSD> 그리고 결국 ろしい 얼굴을 마주치는데 앞으로 はい。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い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인いはい。마いはい。은기적이は고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 <목소리보> <음소리보> <tela> <목소리보> <rocking> <ska> 지금까지 영화 4월 이야기였습니다.